고발 사주 의혹하고 사실 비슷한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하필 대전지검이냐 이 과정이 좀 이상하다. 도저히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특정할 수 없는 피고발 인간이 특정돼 있다. 이것도 참 이상하다. 그래서 이게 감사원, 국민의힘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 관의 모종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. 총장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? 예,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나라고 대검의 수사 참고자료 마치 제출 된 시간이나 날짜가 워낙 비슷한 시간이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월성원전 1호기 관련된 고발 그리고 그 수사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이 이제 감사 결과를 2020년 10월 20일 날 발표하고 이틀 뒤에 수사 참고 자료라는 걸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수사 참고 자료가 제출된 바로 그날 밤에 급하게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좀 석연치가 않아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왜 대전지검에 고발이 됐을까 입니다 뭐 산자부가 세종 쪽에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2018년도에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했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했습니다 좀안 맞는 거죠 어,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전에 이제 김영배 의원님이 감사원 직원 대검 출입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고 랬어요 김영배 의원님이 제보 받으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원 직원이 대검에 와서 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제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있었다면 이건 진짜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발장을 보면 은요 피고발인들이 다 특정이 돼서 성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언론 검색, 기사 검색을 해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하급 직원들은 도저히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상하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 대전직업이냐이 과정이 좀 이상하다 도저히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특정할 수 없는 피고발인까지 특정돼 있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, 국민의힘,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 간의 모종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총장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? 예,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살펴보고 있, 있으세요? 아, 어, 하여튼 뭐 그날 하여튼 사건참객 대전지검의 고발장이 제출된 날하라고 대검의 서울의 수사 참고자료가 제출된 시간이나 날짜가 워낙 비슷한 시간이어서. 네. 어뭐 보니까 어좀 뭐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확인해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굉장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하고 사실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잘좀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